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2019 서울 메이크업 헤어 전시를 구경해 볼까요? 올해도 다양한 카트가 나와 레이싱을 펼쳤는데요. 행사장을 누비는 미니 타다도 있지만 아직은 완성이 덜된 커다란 협동 자전거 차도 보입니다. 상자를 뒤집어 쓴 공룡들이 행사장 주변을 산책 다니기도 합니다. 부스의 작품들도 살펴볼까요? 올해 참가자도 많이 늘었고 관람객도 많이 늘었습니다. 제 자리를 찾아온 배트맨 차는 슝슝 탁구공을 날리는데요. 엄마가 열심히 탁구공을 주우러 다니고요. 만드로의 이상우님도 가제트처럼 있고제 부스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3D펜을 사용한 다양한 작품도 볼수 있었는데요. 3D펜으로 만든 오토마타나 영화에 나올 법한 캐릭터를 만들어 오기도 했고요. 그 밖에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영화 속에 나오는 소품들을 만들어 온 팀도 있었습니다. 반가운 심플팀 작품을 직접 체험해 보았는데요. 김두환과 전투 한판이라는 작품인데 안 죽으려면 빠르게 주먹을 움직여야 합니다. 결국 제가 죽었습니다. 프로젝터 포인터를 해킹해서 만든 이 게임도 직접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보다 반응이 느리더라고요 점수가 낮았어요. 최재필 작가님의 스마일 작품인데요. 저도 몇 번을 찍었지만 기껏해야 2, 30만 원이 나왔는데 제 친구는 첫방에 100만 원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필라멘트를 사용하고 남은 보빈을 이용한 공기청정기나 3D 프린터와 고무줄을 이용해 움직이는 눌러떼 작품도 보입니다. 3D 프린터로 유물을 만드는 백투더 패스트의 강민수 메이커가 만든 다양한 작품 중에서 이 길이 고차는 바퀴가 움직이면 특정 단위가 될 때마다 북을 쳐줘서 거리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올해는 가족 메이커들의 참가가 많아 가족 메이커 부스가 따로 있었는데요 다양한 오락기를 만들어 오기도 하고요 좌우 앞뒤로 움직이는 이 미로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공들인 작품도 멋있지만 이렇게 집에서 흔히 볼수 있는 계란판과 빛 센서를 활용한 단순한 장난감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로봇으로 동전을 모아 기부하는 아들의 작품과 엄마가 가고 싶은 곳인 건가요? 엄마의 3D 프린터 작품도 볼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단셋 영상 보고 다 가는 아 진짜요? 아 훌륭합니다. 네 훌륭합니다. 열심히 영상 만들게요. 대구에서 올라온 학교 팀이었는데요. 저도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면 그 흔들면 여기 색깔이 다른색이랑 사과색 아, 같은요영 나는... 메이커들도 저에게 만든 작품을 열심히 설명해 주었는데요. 이게 서버의두 양면에 연결돼서 이 붓을 움직이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식상한 걸 싫어서 어 방향키를 다 반대로 해놨 식상한 게 싫어 방향키를 반대로 해 재미난 작품도 있습니다 아, 센서로 가까이 다가갔더니 열렬하게 아. 저를 화경해준 두 강아지 로봇인데요 코에 센서가 있어서 이렇게 발도 올려준답니다 특이하게 움직였던 멋있는 로봇과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만든 잡초 제거기까지 올해도 정말 다양한 작품들이 있었는데요. 이틀이 후딱 지나가 버렸는데요. 내년에도 즐거운 작품들이 더 많이 찾아오겠죠? 내년에 또 만나요. 안녕!